여러 마리의 지렁이를 보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믿고 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개미집을 헐어버리는 꿈 가정이 불어등으로 인해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딴 거미집에 죽은 곤충이 있는 꿈 가족이나 친인척이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림 식탁 위에 있는 음식물에 바퀴벌레가 달려들어 먹어 치우는 꿈 각족 질병, 불청객 등으로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한다 거미줄에 얽힌 곤충을 구해주는 꿈 거미줄에 얽힌 곤충을 구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령도 난관에 처한 일을 돕는 등 선행을 하게 된다. 반딧불을 보는 꿈. 겉보기에는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풀리지 않게 될 것이다. 부엌 천장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를 꿈. 경사스런 일로 집안에 잔치가 생길 것이고 행재 재물, 룸, 먹거리 등이 생길 것이다. 침대에 개미나 빈대가 기어오르는 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될 것이다. 곤충류의 경이 광경을 보게 되는 꿈. 계획하던 일이 성과를 보거나 좋은 결과를 맺게 되고 또는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합에 관계되는 일을 보거나 행하게 된다. 거미줄에 매달린 곤충을 떼어주는 꿈. 온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게 됨. 지네를 보는 꿈. 관리가 이 꿈을 꾸었다면 불길한 꿈이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추잠자리가 무리지어 나는 꿈. 귀한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고추잠자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천장에 붙어있던 파리떼를 죽이거나 날려보내는 꿈.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되는 꿈이다. 이가 몸을 물어대는 꿈.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많은 꿀벌이 달아나는 꿈. 금전이나 인기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갈라짐을 나타낸다. 날아가는 곤충을 보는 꿈. 날아가는 곤충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태어날 아이가 장차 인기인이 되지 않으면 단명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길로 장례를 열어주어야 화를 면하게 된다. 팔다리에 개미떼가 새까맣게 모여있는 꿈.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을 것이다. 벌떼가 덤비는 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거나 근심 걱정이 생길 것이다. 송충이가 나뭇잎을갈아먹고 있는 꿈. 당신의 건강이나 운세, 정신생활 등이 파괴당할 것을 암시한다. 매미채로 매미를 잡는 꿈. 대회에 나가 상을 받거나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 부를 일이 생길 것이며 또한 태몽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돼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장목 속에서 구더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돈을 만지게 될 것이다. 동네의 정자나무 위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듣는 꿈. 마을의 잔치가 벌어져 한마당 놀이가 펼쳐지는 의미로 주변에 좋은 소식이 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벌떼가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집을 드나드는 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양쪽 다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는 꿈. 많은 재물이 생겨 이력을 필요로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개미집 구멍이 꽉 막혀버린 것을 보는 꿈. 매사 앞뒤가 꽉 막힐 징조로 수십 불통, 교통마비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매미의 낭랑한 울음소리로 인해 문풍지가 떨리는 꿈. 먼 곳으로부터 기쁜 희소식이 들릴 것이다. 집 대문 위에 거미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는 꿈. 모든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나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논밭 여기저기에 많은 누에가 널려 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보게 될 것이며 돈, 재물, 먹거리, 행재 등을 암시한다 지렁이 몸이 끊어지는 꿈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감기와 같은 질병이 떨어질 것이다 바퀴벌레를 때렸지만 죽지 않는 꿈부리칠수 없는 부도덕한 생각으로 고민할 일이 생길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 곤충 등 생명체를 죽이는 꿈 사람이나 동물, 곤충 등 생명체를 죽이는 꿈은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처리한다 큰소리로 우는 꿈은 시험에 합격하고 소문이 난다.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에 주게 될 것이며 돈, 재물, 물품, 취직, 행운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뇌고치에서 실을 뽑는 꿈. 사업가가 이러한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다른 회사로부터 일을 주문받아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비나 잠자리가 알을 까는 것을 보는 꿈. 사업가의 경우 2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벌통에 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는 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에 거미줄이 얽혀 있는 꿈. 사업이 계획성 없이 전개되어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 된장이나 고추장 단지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생각지도 않던 일에 자금에 투자하게 되는 꿈이다. 바퀴벌레가 종아리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식사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이 갈라지면서 구더기가 나오는 꿈. 생산 및 유통에다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딱정벌레가 양쪽 다리에 많이 붙어 있는 꿈 세일즈맨이 모험가입 신청서나 증권 등에 관한 일로 자신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곤충 표본집을 만든 꿈 소설의 소재나 학설 등을 수집해서 책을 편찬하거나 연구 성과를 얻게 됨 모기떼가 덤비는 꿈 싸움 소송 등이 있을 거무 암시하는 흉몽으로 괴한이나 강패할 때 집단폭행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것이다 먹이를 사이에 두고 개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사회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서로 자신들 앞으로 이득을 챙기기 위해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반딧불이 나타나서 길을 맑혀주는 꿈. 어려움에 빠져있던 사업체가그 일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곤충을 거미줄에서 떼어주는 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밥상 위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꿈. 여기서의 파리떼는 질병, 불결한 장소, 싸움, 소란, 소송, 시달림 무한, 시장터 치환 등을 암시한다. 반딧불이 어깨에 붙어서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꿈. 영예로운 진급이나 우승을 거머쥐게 될 것이며 합격, 승진, 당선, 성공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유충으로 있던 매미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꿈.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이상형의 연인을 만나거나 힘들게 추진해오던 일들이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곤충들이 우는 소리를 듣는 꿈. 오랫동안 몰랐던 친척. 친지의 소식이 먼 곳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송충이가 몸에 달라붙어 있는 꿈. 우환이나 큰 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잘되던 일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집안 식구들의 건강도 체크해야 할 시기이다. 바퀴벌레가 상위에 있는 밥을 먹는 꿈. 위염, 위통, 십이지장 귀양 등 소화기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며 우환이나 질병 등을 암시하는 것이다. 많은 벌이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벌이 벌집을 드나드는 꿈.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 파리가 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꿈. 일을 진행하는 중에 장애물에 부딪혀 시달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곤충이 교미하는 광경을 보는 꿈. 일의 성과가 나타나거나 연합결혼에 관련돼 일이 생길 것이다.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꿈. 일이 중도에서 멈추게 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사고, 실패, 우한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남의 누에고치를 훔치는 꿈. 잃었던 돈과 재물을 되찾게 되고 임산부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벌레나 곤충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을 하는 꿈. 임산부는 불구의 기형하나 사산을 하게 된다. 질병 수술, 액덩어리 등의 불운이 닥친다. 고추잠자리가 태양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꿈. 입신 출세하여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며 시험합격, 입학, 취직, 당선, 승진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땅거미가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 입학. 합격, 승리, 승진, 당선 등과 같이 일신상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벌떼가 공중에서 난무하는 꿈.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반딧불이 달로 변하는 꿈. 자신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 곤충류를 발로 밟아 죽이는 꿈. 자신이 추진 중이던 작은 일이 성사되고 태몽일 경우에는 태어날 아이가 유산된다. 몸에 붙어있던 나비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꿈. 작은 일에 문제가 생기고 구설 수가 있을 것이다. 개미떼가 팔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꿈. 잘하고 있던 일에 도움을 청하고 신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잡았던 벼룩이 갑자기 사라지는 꿈. 잡았던 것을 놓칠 우려가 있는 꿈이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불거품이 될 것이다. 입속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 재난이나 어려움이 해결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거리가 생기며 잔치, 선물 등이 생길 것이다. 거미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개미떼가 이동하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물건을 많이 생산할 것이다. 거미가 거미줄로 먹이를 돌돌 감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사람을 고용할 일이 생길 것이다. 누에를 많이 사육하는 꿈. 재물이 생기고 누에고치를 만다는 꿈은 건설. 결혼 등이 이뤄질 것이다 거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꿈 재산과 재물이 점점 줄어들고 쓸데없는 지출이 많아질 것이며 사업이 기울고 갖가지 우환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퀴벌레가 야채를 갉아먹는 꿈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로 실패, 실물, 우환 도둑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바퀴벌레를 모두 잡아 자루에 넣는 꿈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느 단체의 중임을 맡게 되는 꿈이다 똥 위에 구더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꿈. 제조업이나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올리게 될 것이다. 잔칫집에 똥파리들이 들끓는 꿈. 좋은 일은 안되없이 불청객이나 괴한 등이 침입하여 난리법석을 떨게 될 것이다. 호랑나비가 어깨나 치마에 앉는 꿈. 주변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어울려 고혹을 치르고 그로 인해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숲 속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꿈.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기다리던 소식 혹은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큰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중앙으로 올라갈 징조로 입학,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나무 위에 매미가 앉아있는 꿈. 직장인은 승진하여 자리를 옮기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될 것이며 당선, 취직, 성공 등을 암시한다. 반딧불이 빛을 바라지 못하는 꿈. 진행하고 있던 일들이 도중에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실패, 사고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벌에게 쏘이는 꿈 질병에 걸려 병원에 가게 되거나 자신이 해놓은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깡거미 집에 죽은 곤충이 보이는 꿈 집안 식구나 친인척의 상을 당하게 되거나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될징처 벌통을 건드렸다가 벌떼가 달려드는 바람에 혼이 나는 꿈 집안 식구에게 우환이 따르게 될 것이다. 나비들이 때를 지어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방바닥에 튄 벼룩을 놓치는 꿈 집안에 든 도둑을 잡지 못하고 놓칠 것이다 이부자리에 개미같은 벌레가 모여드는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근심이 따를 것이다 벌떼가 집안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환이 찾아오고 주위가 소란스러울 징조며 불청객, 시달림, 싸움 등을 암시한다 빈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꿈 타인의 방해로 세웠던 계획을 바꾸거나 수정해야 할징조이다 고추잠자리를 손으로 잡는 꿈 태몽으로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 얻을 것이며 돈, 재물 등이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곤충의 표본을 본꿈 태몽으로 장차 아이가 크게 출세를 하거나 혹은 염세주의자가 될수 있다. 진해에게 물리는 꿈 투자나 융자받을 일이 생기며 말린 진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생길 것이다. 거미줄이 방구석이나 천장에 엉켜있는 꿈 편두통 또는 두통을 앓게 되거나 운세가 막힐 것이다. 밥상 위에 음식을 개미가 물어가는 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실물, 도둑, 우한, 사고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매미의 울음소리가 메아리로 들려오는 꿈. 하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기소식이 찾아올 것이다. 밤이 위에 매미가 앉아있는 꿈. 학생은 두뇌가 총명해져 성적에 오르게 될 것이며 돈, 재물, 행재 등을 암시하는 꿈이다. 개미가 자기보다 더큰 벌레를 물러가는 꿈. 해몽은 인복이 많아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을 도와줄 것이다. 나비가 버리꽃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꿈.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거나 연애, 약혼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반딧불이 손끝에 붙어서 반짝반짝 빛을 바라는 꿈. 획기적이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일의 발전을 가져오고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다. 곤충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